자, 반갑습니다. 오늘, 오늘 교육은 정말로 앞으로 많은 상담을 또 해야 되고, 우리는 이, 이 공부라는 것은 상담을 위해서, 어, 행하는 공부이기 때문에 상담을 우리는 얼마나 정확하게 해주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6월달 되게 되면 우리가 지방선거가 시작되게 되고, 또몇년 있으면 총선이 시작되고 대선은 이거 이 이론으로 대선은 푸는 것은 아닙니다 자 왜냐하면 대선은 이념상의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대선은 이것을 적용해서 푸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총선을 위해서 지방선거를 위해서 푸는 전략 이것을 오늘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두 분을 나눠서 어 보러 가는 것도 있고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사례를 들어가지고 어떤 전략으로 우리 갈 것인가를 지금 상담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첫 시간에는 이것을 풀어가는 이론을 집중적으로 하고 두 번째 시간에는 상담을 전문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풀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선거 전략, 선거 운세와 선거 전략이라고 해놨어요. 자, 예를 들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에 음, 상담을 하다 보게 되게 되면 내 출마도 되겠습니까? 걸리겠습니까 완전히 묻는 사람 자체가 첨보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점이라는 것은 우리가 거의 불가능한 그 답변이고 불가능한 상담법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상세하게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이것을 펼쳐서 우리는 상담을 해줘야 될 것인가를 상세하게 배우도록 하는 거죠. 이거는 아마 처음으로 공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이 이론을 많이 감미하고그 다음에 이것을 멀리 있지만은 멀리 있지만은 이것을 배워서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상세한 이론을 겸해서 이제 풀어나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제목은 선거 운세와, 선거 운세와 선거 전략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따 보게 되게 되면 출마자도 우리가 궁금한 점이 있지만은 더욱더 상담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은 거기에 종사자들, 핵심 멤버로 종사하는 사람이 더 궁금하다는 거다. 여러분들이 상담을 하다 보게 되면,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오게 되고, 어? 그런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문의하게 됩니다. 왜? 항상 뭔가 이끈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죠? 누구말따나, 승가하는 동안에 열심히 노력했는데, 당선에서 떨어지게 되게 되면, 그 뒤에는 험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당선자, 당선을, 음, 자를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해야만이 당선이 될 것인가도 우리 중요한 거예요. 내가, 우리가 상담을 하다 보게 되게 되면, 이 사람은 국회의원 자격이 있다? 한 사람은 타고난 운명은 없다는 거다. 그죠? 자, 예를 들게 되면, 우리나라 대, 대통령도 한번 보자고요. 우리나라 처음에는 뭐 대통령, 응? 어? 대통령 타고난 운세들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낭만을 많이 했나. 그죠? 그리고 또 대통령 됐다 하더라도 그 말로는 너무너무 안 좋은 게 대통령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거 하늘이 준 이런 사람인데 이것이 맨날 교도소나 들랑날랑하고 이래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지. 그치? 자, 그러면 이제는 세상도 바뀌었고 우리가 이 대통령은 이념상에서 거의 극과 극으로 대체하는양면성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논리로서는 부족한 겁니다. 이 논리를 풀면 안 되고. 이거는 지방선거입니다 그러면 지방선거와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 이갈때 여러분들이 상담하는데 아주 탁월한 상담 기법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우선적으로 선거 문세를 먼저 내용을 설명을 하고 그러면 선거 전략을 우리는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수리사주에서는 숫자의 법칙에 의해서 풀어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항상 연가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선거에 당선이 되고자 한다면 선거에 당선이 되려고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요건들을 우리는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기본 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3의 법칙에 의해서 천지 조화론에 의해서 우리가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것을 크게 나누게 되게 되면, 크게 나누게 되게 되면, 우리는 이 사람이 타고난, 타고난 운세가 있는 거예요. 자, 타고난 운명과 운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하나는 우리가 필요한 정당의 선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정당이라는 것은 기인이라는 것입니다. 정당에서 우리가 기인을 맞이해 갖고 정당에 들어간 것과, 기인이 아닌 사람으로 인해서 정당에 입회했을 때의 차이는 대단히 크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우리는 이 노력과 전략이라는 것이다 자 노력과 전략 속에는 우리는 돈도필요하겠지 그지? 예를 들면 홍보할 요원들이 많이 있어야 되고 홍보할 요원들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해야 될 것이며 어떤 전략으로 이렇게 가야 될 것인지를 우리는 지금부터 우리가 상세하게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세 가지 구성요소가 이렇게 이루어지실때 여러분들은 이 후보자들 만이 이렇게 3등분 해가지고 가장 안정적으로 당선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이것을 평가를 해봐야 돼요 자, 예를 들게 되게 되면 지방선거에 당선될 확률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그것에 정해진 것처럼 아무것도 없어요. 어느 누가 당선되기도 되는 그리고 상대방이다상대적이라는 거다. 자, 다른 사람 경쟁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다른 정당의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는 바뀌게 되는 구조다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갖고 이 정당에서 가장 그 지역에서 우수한 정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것이라고 가정을 해봅니다. 평균이 이렇다는 거죠 그러면 우수한 정당을 가지고 갈 사람들은 이 정도의 정당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이 정도로 자 그러면 자기가 운세가 조금 작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운세가 작아지더라도 노력은 어떻게 똑같은 전략으로만 가게 되면 당선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다 충분히 있다. 그러면 이것이 최종적에서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요건입니다. 활동적이고 내가 마케팅하는 것이니까. 홍보하고 마케팅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당선의 최고의 그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그게 차지하는 것이 우리 운세와 정당이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당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많이 좌우가 되는 것이고 내 운세가 어느 정당에 내 운세가 어느 시기에 와 있는지를 우리는 풀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는 이 선거 전략을 할때 3일 때는 천지조화론으로 풀고 여기서 9일 때는 우리는 운명주기로 이것을 평가를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우선적으로 내가 선거에 내가 선거에 가게 되면 성산이 있겠습니까 이런 답변이 온다면 질문을 하게 되면 내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질문을 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 아, 당신은 뭐 간이 있으니까 해보십시오 이 말은 말도 안되는다 이 말이에요 이구조상자 그러면 어느 시기에 어떻게 우리는 답변을 해야 될 것인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가고 운명주기가 저조하다. 평생운이 저조하다 해 갖고 무조건 안 됩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다. 이게 돼 있어요. 30%를 이 부분에는 운세가 30%, 노력이 30%, 정당의 구조가 우리는 30%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세 그러니까 가지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풀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후보자들이 아. 음. 응. 내가 이번에 어? 선거에 출마하면 되겠습니까 물어봤을 때자 이거 역학하고 점치는 사람들은 답이 뭘까 된다 할까 난다 할까 이거는 순첩니다 그지 또 아니면 뭐라는 답변에 그런 답변은 우리 상담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그 대통령 될 사람은 따로 있고 어? 지방선거 할 사람은 따로 있나 그제 지방선거 하다가 국회의원 도 하고 어? 어느 날 갑자기 또 기인을 만나갖고, 응? 국회의원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선거는 숫자가 워낙 많잖아요. 그치? 예를 들게 되면 지역구가 한 300개 정도 되게 되게 되면, 거기에 세, 명씩 붙으면 1000명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시의원구의원 구청장 하게 되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치?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는 이분에 출마도 좋겠습니까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는 우리는 어디부터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풀어야 돼요 이것을 풀어야 돼요 자 그러면 1순위 후보자. 후보자가 후보자 출마를 할때 고려해야 될 사항 이것을 먼저 우리가 풀어보는 겁니다 출마를 해야 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출마를 해야 되느냐 이거는 어느 누구든 다 출마해도 된다는 거죠. 그지 이것은 내가 뭐 간이 있어갖고, 어떻고, 너는 어릴 때 학문의 길이 어떻고, 선생님이 좋고, 이거하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 이것이 우리는 첫 번째 요건입니다. 첫 번째 요건. 자, 그러면 우리가 상담할 때는 어떤 사람이 다 모든 사람이 다 출마를 할 수가 있다는 전제하에서 푸는 거예요 자두 번째는 두 번째는 사람이 정치는 신뢰성이 어쩌면 강건이다 허구가 되든 진실이 되든 상관없이 믿음이 있어야 부하가 따를 거잖아요 그지? 우리는 예를 들게 되면 선거에 나가는 사람들은 이 중대장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지? 중대장이 흐리멍텅하게 되면 밑에 부하들이 따로 오겠나 그래서 중대장이 꺾고 맵고 하는 것이 우리가 꼭 필요하다는 거다. 자, 그러면 이것을 평가하기 위해서, 평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간 유형을 보면, 정치하는 사람은 자기 성향이다. 그지? 밖으로 표출할 수 있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 성악의 순번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정치에 나가서 가장 신뢰성을 가지고 나아갈 것인가 하면 어디서 풀까요? 인간 유형에서 푸는거죠 인간 유행에서 푸는거에서자 여기서 우리가 인간 유형에서 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치 사상으로 이것을 평균적으로 우리가 고려를 하게 되면 응? 한세 가지로 딱 나눌 수가 있어요 크게 크게 딱 대별된다는 거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는 한번 보죠 순번 자, 인간 유형을 먼저 여러분들이 점검을 하십시오 점검을 딱 하게 게되 되면 현재 정치판에서 가장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 정치를 하고 있는 유형이 있어요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라 딱 유형을 갖고 있어요. 어떤 유형일까요? 첫 번째는 우리 사장님하고 똑같은 유형 무슨 유형입니까? 단순, 단순 단순 판단형 첫 번째가 우리가 이 사고적인 사고에서는 이 단순 판단형이 가장 높다는 거다. 가장 많다는 거다. 왜? 이것이 정치하는 데는 이 쇄몰이도 있다. 그지? 적극성도, 적극적인 이 대처 능력도 필요하다. 그래서 보면 정치하는 분류 중에서는 이 단순 판단력이 가장 큰 분류를 갖고 있다. 첫 번째.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우리는 어떻게 내면 고집형을 갖고 있는 내면 고집형. 자 내면 고집형은 좋게 표현하면 좋게 표현하면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고 무슨 뜻인지 아시죠? 자 남이 싫어해도 표시를 내지 않고 남이 좋아해도 표시를 내지 않으면서 이 행동 하나 딱 체계적으로 균형적으로 체계적으로 하는 그런 타입이 우리는 내면 고집형이라는 겁니다. 내면 고집형 자세 번째 정체할 유형이 좋은 편은 어떤, 어떤 것일까요? 순간 도전형 보다는 적극 행동형이 조금 더 많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적극 행동형이다. 자, 네 번째는 우리는 순간 도전형이다. 다섯 번째는 신중 고민형이다. 여섯번째는 심사숙고형이다. 그러면 정치할 때 우리가 가장 유리한 부분들은 이 부분이다. 그제 여기는 우리가 정치를 하지만 은 우리가 그렇게 빛이 잘안 나더라는 거다. 이때까지. 그런데 이 부분이 가장 많아요. 이 부분이. 그러면 대표적인 예로 우리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이것이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도 이고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이고요. 어이? 그렇대 명고 지평은 우린 소위 말하는 503이고, 요이 그러면 이, 이, 이, 이 부분들이 우리가 정치판에서 국회의원들을 보게 되면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국회 음 부분들이서도 이런 타입들이 이 밀고 나가는 힘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장 뛰어나다는 거다 힘예 되시죠? 예.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인간 유형을 점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세 번째는 행동은 이렇게 해야 되지만은 여기서는 우리는 노력 운세가 지금 자기가 따라야 되기 때문에 운세가 뒷받침이 돼야 돼 아무리가도 운세는 타고난 운세를 지금까지 보게 되면 타고난 운세에서 버스 날 수가 없다는 거다 자운세를 보는데 운세는 어떻게 정치는 어떻게 자기 운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정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포함되기 때문에 운세는 3분의 1 정도 차지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운세는 평생 운을 크게 많이는 고려하지 마라 무슨 뜻인지 알겠죠 평생 운을 많이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운을 집중적으로 고려하는 거다. 그렇게 평생우는 30% 미만만 우리는 고려한다는 거지 해운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는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이런 해운대에서 우리가 풀어나가는 이런 성향들이 정치판의 우세를 점할 수 있는 강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강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런 곡선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게 되면, 이런 곡선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선거는 어디부터 해야 되겠어요? 이 시기에, 이 시기에 해야 된다. 그러면이동시에 오면 안 된다 그랬다, 그제? 여기는 이동시에 오게 되게 되면 절대로 우리는 성산이 많이 부족하다는 거다. 해운으로 해운은 우리 나이별로 우리 푼다고 그랬다. 나이별로 나이별로 푼기 때문에 우리가 기회의 시기와 행운의 시기에 도전을 하라 무슨 뜻인지 알겠지 상담할 때는 이런 내리막길에 있을 때는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은 막 처음부터 옛날부터 여기에 도전해 어떤 사람들은 상담의 부분입니다 그 사람들은 고칠 수가 없어요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은 이런 기회의 시기와 행운의 시기에 시작하라 무슨 뜻인지 알겠지 자그 다음에 첫 번째 그 요인이고 정당의 일은 고비의 시기 때 정당에 가입했을 때는 다음 시기를 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 앞 고비 시기 때 정당에 가입했을 때는 다음 기회를 봐라 자 그래서 나도 출마를 해도 좋은 운입니까 묻을 때는 이이동철를 지나서 이 기회와 행운의 시기 때 하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된다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만 갖고 우리 행이 되는 게 이거는 운세는 30%밖에 작용을 안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시기에 왔을 때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해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운세는 평생 운은 자화하지 않고 해운을 기침을 해서 모든 것을 풀어나가게 되는 겁니다. 운세를 점검할 때 이제 푸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인간 유형이 어떤 사람이나 관계 없다 했다. 그치? 정치는 누구말따나 내가 전공이라든지 이런 거하고는 상관없이 진행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 유형이 이럴 때 우리가 시중하게 되고 운세를 보고 이 사람의 운세를 선정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운세는 이세 가지 가지고 우리가 점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만 갖고 어떻게 되겠노 그쵸 그렇죠? 아 당연하지 기회 시기 때 기회 시기 때 운이 이은 사람 말고 나이가 들면 이렇게 됐을 때 이런 시기에 왔을 때가 가장 뛰어난 거죠 이럴 때 어떻게 공천을 딱 받는 사람 이때 우리가 지역당의 공처를 받는 사람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운세적으로는. 자, 우리 평생 운이 내리막길 때 하는 게 아니라 평생 운이 좋을 때, 기회식에 갔을 때는 운세적으로는 당선할, 당선될 가능성이 월등하게 높은 것을 우리는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치 하시는 분들은 마약이다, 이 말이야. 마약. 한번 젊었을 때 정치에 개입했으면 끝까지 밀고 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어떻게 자기 운세만 이런 것이지 이것이 내가 뭐 다, 당선되고 안 되고는 아직까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 운세적으로 내가 5분에 응? 지방선거에 한번 나가도 되겠냐 이렇게 상담을 했을 때는 이런 식의 가능성이 응? 한번 해보 도전하십시오. 요즘도까지다 놈까지 여기서는 어떻게 이것이 운이 있어야만 이 우리가 당협원장이라고 하잖아요 지역에서 경선을 해야 돼 누구하고 이거는 푸는 게 조금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상세하 풀어주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하게 내가 한번 나가볼까요 할때 상담하는 방법이고 이제는 어떻게 정당 내에서 경쟁을 해갖고 가야 되는 거잖아 됐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노력은 조금 이따 선거질량은 다음에 하고 끝나고 난 뒤에 설명할게요. 이제는 정당으로 가는 거예요. 자, 정당에 가게 되게 되면, 대통령 선거는 이 편이 갈라지기 때문에 여기서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왜? 아, 그거는 이제 둘이를 비교하는 것이지. 상대와 상대를 비교하는 것이지. 이것을 이하고 거 푸는 방법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정당에 왔을 때는 정당구조에서 상대와 상대 사이에 그거다. 그치? 자기 운만 가지고는 내 것보다 더 좋으면 어떻게 저 사람이 될 확률도 뭐고내 것보다 저 사람이 기반이 더 많으면 그 사람이 당연히 되는 것이다. 이 말이 그치? 그런데 이 사람이 선거도 하기 전에 이 사람이 뭐당선 되겠습니까? 안 되겠다. 이게 저게는 정말 로 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이. 그거는 장난치는 상담이 다이까 그런, 그런 상담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당에서는 우리가 이제 1차적으로 정당의 그 누구말따나 우리가 뭐 정당 우리가 선호도 그지 일종의 우리는 정당 선호도에 따라서 우리는 평가가 우리는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열를 들어 가게 되면 전라도에 가 가지고 지방선거를 하더라도 전라도에 가 가지고 우리가 민주당과 뭐 자한당이 비교를 하게 되면 그게 되겠나 안되겠지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극단적인 이것을 음 정당의 선택은 이 평가를 잘 해줘야 돼만일약면 대구나 부산 같은 데 갔으면 지금 어떻게 자한당도 어느 정도 있지만 은 우리는 민주당도 많이 있다 이말이 그죠? 그 비중이 뭐 거의 절반절반 절반 정도 될 거란 말이야 이것을 우리는 평가를 해 갖고 이 정당을 구조를 선택해야 돼자그 다음에 두번째 두번째는 내가 후보자로 우리는 어떻게 이 선정이 되어야 되잖아 그지 후보자가 선정이 되는 것을 뭘 하지 응? 후보자로 나서는 경선을 후보 경선에서 이겨야 되잖아 그지 정당 내에서, 응, 음, 정당 내에서 후보 경선에서 내가 이겨야 된다는 거다. 그죠? 후보 경선에서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여기는 뭐 여러 가지 뭐 복잡한 문제들이 있다. 정당장에서. 이기까지는 우리가 풀 수는 없는 거야. 그지? 여기까지는 풀고 이것을 극복하고 난 뒤에 우리 해결해야 되는 문제니까. 자, 세 번째. 이 후보 경선에서 일어날 때 정당에서 우리는 어떻게? 추천을 우리는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를 우리는 필요하게 를 되는 거다. 그치? 분명히 정당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문제도 질문을 하지만은, 이런 문제를 내가 이번에 이 당에서 내가 어떻게 후보자로 후보자가 되겠습니까? 질문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럼 그걸 누가 알겠나? 그죠? 접을 치갖고 알겠나? 안 되는 거지? 에이 진짜 그거는 완전히 뭐 아기 동자들이 하는 짓이고 자 정, 정당 정단 추천, 추천에는 우리가 이제 꼭 필요한 것이 있다 이것을 상담을 해줘야 되는 거에요 이것은 어디서 우리는 풀수 있을까요 음 응? 이거는 운명주기에서 시기법으로 풀어내는 거에요 시기법 자 그래서 지금 지금부터 푸는 거는 자 여기서는 우리는 회원을 기점으로 해서 풀어준 거예요 회원을 기점으로 해서 자 이것은 되겠나 안되겠나 이런 질문이라는 것은 상담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나는 어떻게 정당의 추천 되기 위해서 내가 모든 사람이 정당 소속이잖아 같은 정당 소속이래 말이야 같은 정당 소속인데 소속에서 내가 정당의 추천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를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떤 시기에 와 있으니까 어떤 방법으로 이 전략에 나서야 된다고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는 경쟁자다, 이 말이에요. 그지? 그한 명, 두 명도 있을 수도 없고, 여러 가지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시기에는 어떤 방법으로, 공개해도 되겠지? 내가 공개, 다른 사람 다 모를 거니까 내가 공개해도 되겠지? 그지? 우리가 배운 사람들만 알 거니까. 그러면 상담하러 가야지, 뭐. 그죠, 뭐. 그래서 일단 공개를. 자. 자, 이때 여러분들은 우리가 총량 강건을 어떤 사람들이 이 사람 이 시기에, 이 시기에, 이 시기에, 이 시기에, 이 시기에, 이 시기에 분명히 다섯 군데, 하나, 여섯 군데, 여섯 군데 부위로 여러분들이 나누는 겁니다. 여섯 군대 분위기. 분명히 여기 이동수에 오는 사람과 여기 이동수에 오는 사람이 있과, 있는 이거는 굉장히 많아요.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이동수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상담하러 오는 후보 대상자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다. 뭔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시기에 누구말따나 행운과 업장의 시기다 그렇지 여기가 인연의 시기고 여기가 고비의 시기고 여기가 기회의 시기다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그 정당 추천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로스를 안고 갈 수도 있어요 정당 추천해 갖고 떨어지고 나오면 집안 쫄다 망하는 사람도 있다이 말이에요 그거는 이런 감정 그러면 우리는 상담을 어떻게 해자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해야지 기회가 오지도 않았는데 기회가 없는데 기회 차원을 하게 되면 그 사람 망하게 만드는 꼴이잖아 맞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상담이 분명히 무지기수로 지금부터 우리가 쏟아지게 될 것이다 아마 서지 어, 지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이런 질문들을 이런 상담을 하게 오게 될 것이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이 여섯 가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가지 여섯 가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상담해 줘야 될 것인가를 지금부터 푸는 거예요 예를 들으시죠 정당에서 우리는 아까는 내가 나가도 되겠습니까 내가 출마하고 면하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이런 것이고 이런 것을 푸는 것이고 이제부터는 정당 내에서 정당 후보 경선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는 네가 된다 안 된다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는 답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어떻게 전략을 세워서 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것이 이순번대로 하나 해보자고요. 이것이 1번, 구간, 1번, 이것이 2번, 이것이 3번, 이것이 4번, 이것이 5번, 이것이 6번이다. 자, 1번 시기에 왔다. 1번 시기는 어떻게 자, 일본 시기에는 행운의 시기이면서도 곧장 어떻게? 업장의 시기가 있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자, 자신, 자기 자신은 만만하게 될 거다. 그런데 이 업장이라는 것이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이 사람인 데는 이 업장을 조심해라는 거다. 업장이라는 것은 등당, 등당 후보 추천에서 업장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는가? 뭘까요? 상대, 제가 아니고, 상대방의 시기, 음모, 질투, 흠모, 이런 거야. 자, 이 시기가 어떻게, 다른 사람이 저 사람만 못 대나갖고, 우리가 뭐 악플이라든지, 간제 구슬수라든지, 이런 걸로 내가 치는 일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는 조심해. 지금은 내 운이 참 좋으니까, 이런 것을 조심해야 돼요. 이때 걸리다 하면제 아무리 운 좋아도, 이게 뭐, 후보는 안 되는 거야. 악플에 걸리고 흠모에 걸리고 공작에 엮이고 하면 이거는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답변해야 되겠나. 지금은 가능성은 충분히 많지만 은 이거는 벗어나야 된다. 아무리 좋아도 대통령이라고 뭐 탄핵되었고 뭐 문제되잖아 지금 우리나라 태, 탄핵은 뭐 벌써 좀뭐 서른분 됐고 뭐넘순발때나 쿠데타도 일어나고 어느 날 갑자기 교도소도 가고 하는데 이꼴랑 이후 보에서는 그런 악플이 없겠나 누가 이렇게 공격을 해도 공격하는 이거는 외부의 공격을 막아야 되는거예요 그런데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노 아착하지 살아도 너무 착하게 살면 어떡해? 바보라. 저거는 바보라고 악플 찍어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시기에는 운이 내가 아무리 기반을 잘 닦아 놓고 운이 좋다 손 치더라도 여기에 걸려들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예를 들자, 누가 악플을 했다? 누구 말때나 뭘까? 반응을? 극단적으로 반대를 하는 사람은 뭘 했나? 전생의 면수가 아니 반응을 한다는 것은 인정이나 마찬가지다잉. 무슨 악플이 딱 왔는데, 이때 이 사람이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이런 악플이어서 대단하게 차분히 대응해야 되는 거야 여기에 갖고 벌떡하게 되면, 그 사람은 벌써, 자, 걸려 들었다는 거다, 벌써. 그렇게 우리 상담하러 오는 사람인 데는, 이런 것을 상세하 설명을 해줘야 되네. 상세까지는 다몰아지만 분명히 어떻게 악플이 탁 나와가지고, 탁 칩보고 나면, 이 사람은, 반응을 당장 해야될 것인지 안해야될 것인지를 구분을 할줄 알아야 돼자 예를 들면 내인데 반응이 해갖고 악플이 반응에 의해서 좋은 방망으로 흐를 것 같으면 가감하게대해야돼 바로 받아 칩해야 되고 이것이 아니라면 그냥 모른 채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야 전략이 그게 필요한 거예요 행운의 시기 때는 그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번 시기는 끝났다 그죠 상시한 거는 다음에 또 이번 시기에는 우리가 이동수라고 하는데 이때는 우리가 뭘풀 때는 항상 조심하고 신중해라고 우리는 답변을 하던 나입니다 이때는 나이다 그 조심하고 신중해라고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게 분명히 어떻게 이 시기에는 어떤 인연이 사람이 나를 유혹하게 돼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굉장히 변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의 말을 끌려가게 되는 시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 내가 공신 받아줄게 그러니까 터진 사람들 많죠 공춘 받아줄게 돈을 막 가져와 이래서 퉁퉁히 버는 거예요 이때는 이런 시기에 왔을 때는 정말로 냉정하게 대처해야 된다 함부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었어도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누구 말을 들어야 되겠나 그러면 여기는 참모들과 중간에 중개하는 사람도 있을 거다 그제 참모들과 중개하는 역할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게? 그것을 중개하는 산모들 참모들 사이에 인연법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분명히 인연법을 풀어가지고 어떤 인연? 기인이 기인이 나올 때만 기인이 나에게 기인으로 작용하는 사람일 경우에만 반응을 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기인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인연법에 의해서 기인이 될수 있도록 만들어진 사람인데만 작용을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면 어떤 것을 풀어야 되겠나? 빚쟁이 부풀, 빚쟁이 빚쟁이 빚쟁이 인연법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빚쟁이 인연부터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전생 인연을 푸는 거예요. 어, 이거는 빚쟁이, 쟁이 궁합, 빚쟁이 궁합과 전생 인연법을 풀어서 이것이 기인일 경우에만, 이 시기에는 기인일 경우에만 우리가 답을 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음. 자, 이번 시기에는 이때는 답도 오스면서 나중에 망신만 당할 때가 패반이라는 거다. 우리 국현들 망신 당한 사람들 후보자들이 망신 당한 때가 또 이때라는 거다. 이 얘들 이제 자 이제 3 분씩이다. 우리 이 정치는 이 마약과 다른 다름, 마약과 다름이 없어 가지고. 하고자 한다고 했을 때는 계속 하려고 하고 있는 거야요 죽으나 살다 모르고 자이 시기에 다 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온갖 사람들을다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시기 때는 도와줄 사람도 오고 나에게 적으로 돌아설 사람도 오게 되는 구조를 갖고 있는 시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인 데는 어떤 우리가 상담법을 제공해야 되겠나 이때는 어떤 상담법? 이것은 바로 인연법이에요. 그래서 참모를 이때는 일반 사람들은 관계없고 이 시기에는 인연법에 의해서 참모 결정적인 참모의 운세를 우리는 점검을 해야 돼이 시기에 이 시기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참모의 그 역할에 의해서 많은 것이 좌우되게 돼 있어요 참모가 좋은 사람이면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참모도 고만고만하면 가능성이 없다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시기에 온 사람들은 당신을 도와줄 수 있는 참모가 몇명이다아 하면 몇 명이 딱 풀어보라 그러면 거기서 확실한 지원 쉬운 사람들만 좀 많았을 때는 어떻게 포기? 포기하십시오 포기 음. 이때는 어, 이때는 무조건 자기가 참모가 벌써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인연법에 의해서 만들어져 갖고 있기 때문에 이만연법에 의해서 이것이 기인으로 작용하고 내 인연법으로 나를 돕지 못하는 사람이 토진이 되어 있을 때는 이는 100점 100패다.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참모들의 우리가 운세를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핵심 참모들. 아, 저 밑에 우리가 도와주고 뭐 일당받고 가고 공부해주고 이런 사람들은 필요 없는 것이고. 핵심 참호들의 그 역할에 의해서 자주 유지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네 번째 시기. 이 시기에 왔다. 이 시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한번 포기하자. 다음을 기다 자, 한번 무너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다음에 제기할 기회가 별로 없을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무너지고 나면 다음에 또 기회가 잘안 온다, 이 말이야. 자, 이때는 악수만 뜨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이 악수만 뜨게 돼 있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가 안 온다는 거다. 이때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는 자연스럽게 포기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다음 기회를 돕봐라. 그제?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람이 다음에 재기도 못할 정도로 우리가 만들어보면 정말로 고난하겠지, 그제? 재기를. 자그 다음에 5번 시기에 왔다 이거는 우리는 포기라고 그랬지 포기 시키라는 거다 포기 자 이제 네 번째 시기다 아 다섯 번째 시기다 이때 우리는 아래 이동수 라는 데다 그지 자 아래 이동수에 아래 이동수에 우리가 와 있는 사람들은, 와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상담을 하라 할까? 가지 마라 할까? 이것을 우리는 평가할 게 아니다. 자, 이때는 무조건 자기가 밀어주는, 자기가 자기를 밀어준다고 생각하고 자기인데 가장 선거에 중요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사람인가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때는 어떻게 나를 돕는 사람이 나에게 어떤 사람인가를 확실하게 풀어야 되는 거예요 조금 이따 이야기하지만 은 어, 우리가 샘플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샘플로 한번 풀어볼게요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하고 유승민 무슨당 아, 바른 정당하고 지금 통합을 조만간에 하고 있다. 그제 이두 사람을 가지고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샘플로 한번 풀어보자고요. 그렇게 미래당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도 한 다음 시간에는 한풀 샘플로 한 풀어보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우리는 지금 한번 보고 지금 상황이 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도 우리를 한번풀어 보고 그 대단히 중요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아래 이 동수에는. 나를 지원하는 사람이 핵심이 누구냐를 찾아야 되는 거야 누구냐를 찾아야 돼. 응? 아, 이것이 바로 나를 인도할 수 있는 기인이다 그러면 기인이 운이 이 내리막길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나? 포기 자 기인이 어떻게? 악의로 만든 인연이면 포기 자이 기인이 어떻게? 내가 빚쟁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호기, 다 아시겠죠? 이 이동수에는 또 특별한 인연이 와요. 정말로 특별한 인연이 딱 와가지고 어떻게 나를 딱돌 때는 그때는 가감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첨부창가에서 어떻게 기인이 나타나면 못다리 사갖고 길을 낯설라고 한 거다. 그죠? 이때는 정말로 기인이 올 수도 있고 그렇게 그러니까 한 30%는 온다고 생각하고 70%는 아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인다는 아주 고귀한 기념이 인연이 이를 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는 여섯 번째. 여섯 번째 우리는 이것을 우리는 기회가 온댔다, 그죠? 이 시기에 온 사람들은 이 시기에 온 사람들은 우리는 어떻게? 해? 기인을 잡아라, 기인을. 이 시기에 온 사람은. 우리 기인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기인을 잡아라 하는 거예요 이 시기에는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인데 사람이 많은 정치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저 그렇죠?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가장 핵심적인 기인을 내가 공격하는 거야 그 누군가 말한 줄 서기를 잘 해야 되나 줄 서기는 좀 이상하고 자그 기인의 도움을 받아서 가라는 거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 당대표들이 어떻게? 자기 구에 오가지고 열심히 선거운동을 해주는 것을 엄청나게 바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오고 나면 당선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오고 나면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이런 사람은 어떻게? 그런 사람이 오면 걸린다는 거다. 문제 있지? 네. 그런 사람이 오면 걸린다. 그럼 우리는 상담을 할때이 사람을 쫙 풀어가지고 이런 과정에서 이렇게 상담해 나가야 된다. 이것을 우리는 표는 거다, 그죠? 그러면 얼마나 우리는 상세하게 설명을 해준다, 그죠? 자,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산. 그러면 첫 번째는 내 운세에 따라 가지고 내가 갈수 있는 시기인지 아닌지를 확실하게 평가하고 내가 정치판에 나가서. 성공을 할수 있는지 아닌지를 일차적으로 점검을 하고 두 번째는 내 시기에 이어서 당에서 이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하는 데는 어떤 전략을 수립해야만이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현재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뭘까? 이제는 후보로 당선이 되고 난 뒤에는 그죠. 우리 상담할 때는 올 때는 초부터 끝까지 다상담을다 해줘야 돼. 그러면 세 번째는 어떻게? 후보자가 됐을 때 나는 선거 전략을 어떻게 펼쳐야 될 것인가. 이게 필요한 거죠. 그렇겠죠. 이제부터는 선거전요 내가 후보자로 됐어 지역의 후보자가 됐던 지자체에 우리가 후보자가 됐을 때 나는 어떤 전략을 펼쳐야 될 것인가를 지금부터 우리는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푸는 것은 운세를 푸는 것이고 두 번째 푸는 것은 정당을 푸는 거예요. 정당 후보자가 돼야만 이 무소속으로도 노사가하지만 무소속은 엄청난 힘든 길이다 그죠? 무소속도 정당에 있다가 뭐 공천을 못 받아갖고 시비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지 맹탕 혼자서 나오기는 힘들지만 은 지방선거는 무소속도 많이 나게 되는 겁니다 정당에 가갖고는 추첨을 못 받으면 자기 그 인맥으로 이익과 상관없이 이익과 상관없 그러면 이 정당은 없는 거예요 빵이라고 가정하고 내 능력을 이렇게 높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선거 전략을, 선거 전략 부분에서 지금부터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음. 음? 아, 그런 건 없다. 그런 건 없으니 걱정 안 해야 돼. 아, 그런 거는. <웃음> 이거는 어떤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풀어가야 될지 이것이 필요한 거다 나는 막 그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우리는 이 학문을 열심히 펼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저말그런뭐 아무 소용 없다. 이제 세 번째는 우리는 어떻게 이 선거 전략이다. 아예 정당 후보만 되면 뭐하 가서 떨어지고 나면 뭐돈 떨어져 뭐 떨어져 뭐 나중에 뭐 온갖 악플부터 시작해갖고 그남무 후유증은 떨어지고 나면 후유증이 엄청나잖아 그죠 막 우리 동네도 됐다 그런거 두번 세번 가갖고 문뭐으 어? 어, 선거에 출마했다는그 명패를 얻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고 이? 누구 말 때는 나도 뭐 후보자였다 요거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그 그런 사람들 빼고 그거는 우리 정치할 사람도 아니고 그런 생각으로 나왔다면 그는 말도 안 되는 거고 이? 가가지고, 자기 그 알리기 위해서 막흙공량이나애사거이 뭐, 지 혼자 다 미기 살리면 되지만은, 그렇게 되는 것이 나라가 아니잖아. 요그죠 자, 그러면, 이제는 선거 전략을 푸는 거다. 이때는 후보자라는 거다. 그죠 이때는 후보자가 됐을 때, 내가, 이때부터는 이제 경쟁이라는 거다. 내 혼자만의 운 가지고는 절대 이 답을 내릴 수가 없어. 이거는 답을 절대 내릴 수가 없다. 그래서, 뭐, 국회의원이 되겠나, 안 되겠나, 정치적, 이거는 완전히 헛소리다, 이 말이. 뭐, 또 아니면 뭐, 이, 갖고, 여기 휘둘려가지고 또,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겠지. 그거는 아니야. 답이 없다. 이제는, 이제서야 이제 경쟁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후보자가 우리는, 자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하네 보자 뭐 지방선거 하게 되면 3명이 아니라 뭐 5, 6, 7명 줄줄이 요가 있다 이그지자 여기에 선거 전략들은 우리는 여러가지 부분들이 있다 일단은 조직과 돈 그치 그 다음에 우리는 조직과 돈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그거는 조직이고 인맥은 조직이고 조직과 돈 누구말 따는 공약이다, 공약. 공략. 이, 이, 게할 때는, 우리는 후보자는, 자, 우리는, 우리 자금이 없으면 못 가잖아, 그죠? 내는 거 공탄금도 있어야 되고, 자금과 우리는 조직과 우리는 어떻게, 전략, 공약, 어? 공약. 나는, 뭐, 그냥 국회의원만 시켜주십시오. 이렇게 하기는 누가 당선시켜줄 사람 어딨노? 이 공략 때문에 전부 다 헛소리 하는 거야 국회의원들이 뭐 지방선거고 뭐해 주게 되나 놓고 절대 해준거 없잖아 저거 세비에 올리는 건데는 도장 팍팍 찍고 자이 공략 때문에 그랬는데자 이제는 세상이 좀 맑아져 가야 된다 옛날에는 해준다카 하면 다 했지만 이제는 이것이 바뀌어야 되는 거야 이것이 안 바뀌면 이 나라가 꼴이 그렇게 쉽지 잘 되시기 힘들겠지 자 그래서 이 공략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이 공략을 무득대고 뭐 해준다 해갖고 허술해보면 앞으로는 안 그럴 거예요이 SNS도 발달되고 우리가 그 마케팅 조직도 발달되고 악플 도막 녹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흑공략은 정말로 할수 없는 흑공략은 하게 되면 결정타를 맞게 돼 있어요 앞으로는 흑공략을 하게 되게 되면 그리고 극단적인 사람을 쓴다. 공작이라는 것은 어떻게? 대상자가 필요한 겁니다. 이, 내가 공략을 하는 데는이 대상자가 어디를 목표로 삼아야 되겠나? 자, 여기서 우리 아까 지게 369는 풀었고, 어디에 포함되어야 되겠나? 아니, 어디에 포함되어야 되겠나? 내가 이 공략은 누구를 대상으로 해야 되겠나? 여러 가지 기본적이 있지만, 집중적으로 내가 인연법에 있는 거야. 그 인연법은 어디에 있었을까? 인연법은 우린 어디에 있었을까? 팔복에 있었잖아. 팔복 아시죠? 팔복이 인연법이잖아. 그죠? 자,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장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가 이것이 공약이라 하는 것은 내가 가는 길이에요 길자이 길에는 우리가 지금은 우리 전공을 할 때는 우리가 공무의 길도 있고 재능의 길도 있고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연법에 따라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몇 가지 길이라고 그랬어요 세 종류가 있다 했잖아 인생길 운명길 인연길 다 그래서 이 길에는 인생길이 있고 운명길이 있고 우리는 인연길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내 공약은 여기에 맞는 공약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 내가 포를 더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배가 고픈데 인연도 안 되는데 가 갖고 표 달락하면 밥 달락하면 밥 주겠나? 안 준다 이 말이야. 내가 인연이 되는 곳에 가서 밥한 그릇, 내 배고프니까 밥한 그릇 달라 고 하면 밥을 준다 이 말이야. 표도 마찬가지다 이런 거다. 내가 인연이 되는 곳에 가서 표를 달려야지. 남 따라 간다고 차에 간다고 따라 가면 안 되겠지? 그러면. 1번인 사람은 어디 가야 되겠나 자 열심히 병원도 가고 할아버지인데도 가고 할머니인데도 가고 나이 연세 많으신 분들도 가면 나는 표가 더 온다는 거다 그게 자두 번째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여강에는 학생들하고 커피도 마시고 자유 토론도 하고 어, 대학에 가서 우리는 강좌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 아, 3번 있는 사람은 어떨까 아, 병은 또병원이지만 운동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또 활동적인 사람들, 그 다음에 사회 봉사하는 이런 단체, 이런 것이 내인데 운명이다. 그러면 사벌은 어떻게 할까? 또 학교라면, 생각해 학교에 성립폭가 어디 있냐. 그러면, 뭐, 대학 교수가 되든, 선생님이 되든, 배운 사람들, 이런 공직자가 되든, 이런 사람들인데, 주로 좀 말하면 세택이 있다, 이 말이야. 5번이 있는 사람은 어떨까? 에 정치판, 정치하는 사람, 성가는정치판에 어디 가노? 있는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강공수도 가고, 동사무소도 가고, 이런 데 가야 되잖아. 누구말또 소방수도 가보고, 경찰수도 한 번씩 가보고, 7번인 사람은 어떨까? 네? 6번이 있는 아, 사람은? 장사하는 사람, 시장판. 아, 그렇게, 장사하는 사람도 시장판에 가서 표를 보러 와야 되는 거야. 7번인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아, 경찰서도, 경찰서도 머리가 있는지만은, 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야. 인재복이잖아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데 단체, 협회, 이런데 막 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예식장에도 한 번씩 가보고, 그죠 어, 그 다음에 어떻게 동창회도 가야 되고, 이런 사람들은. 8번인 사람이 가면 어떡하? 8번인 사람은 미리미리 안하면 안 돌아온다는 거다 뭐 가서 얻어볼 데가 없다 이 말이야 그러면 미리미리 해놔야 되는 거다 승괄할 때만 쫓아 놨으면 그거는 100점 100, 100, 100패다는 거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 이 후보자들이 집 다른 데도 다 같이 해야 되면 집중적으로 우리는 해야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조직책을 쓸 때도 승갈 때는 조직책이 있을 거잖아 팀장도 있을 것이고 조직책이 있으면 어떻게 해? 그쪽에 핵심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해야 되겠지. 그래야 이 표가 온다는 거다, 표가 와. 응? 내 인연이 안 되는데 가갖고 백날 해봐야, 하이, 생각을 해보자 자, 내가 부모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학생들인데 가갖고 내 잘났다, 뭐 가르치고 일하면 어떻게, 아이고, 할머니 집에 갚으면 되겠다, 이런데 말이야. 그래서 학생들이 보게 되면 어떻게, 이세세 많으신, 그, 정년퇴임 다 돼가는 우리 선생님들 보고는 어떻게, 하신 걸보기도 싫다, 일하잖아. 그것이 젊은 사람하고 인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런데 그분들이 어떻게, 학생들 다리고 어떻게, 봉사나 가고 이러면 그쪽에 있는 할머니들은 얼싸 좋다, 뭐, 만면을 감이고 뭐, 이러는 는 거야. 그러면 인연이 되는 곳에 가서 내 표를 더 많이 얻어야 돼. 그 표는 내가 왕창 다 가져오고, 나머지는 어떻게, 부족한 것은 이 핵심 참모들을 띄워야 되는 거.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선거 전략 핵심 할 때는 내가 어떻게 이쪽으로 가게 되게 되면 핵심 참모는 이쪽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을 포진시켜야 돼. 그러면 핵심 멤버가 몇 명이어야 되겠노? 네, 네, 네. 자기 빼고 일곱 명. 아, 예. 어, 자기는 자기가 나서야 되기 때문에 자기 빼고 일곱 명이 필요한 거야 그 핵심요원을 갖고 이 선거 전략을 출입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승부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한 군데 집중적으로만 한 군데는 표는 있지만 나머지 표는 없는 거야 한 군데 표가 없어질 이 말이야 그는 아무 무용지물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 이런 것은 대단히, 대단히 중요한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런 참모델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어? 인연길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찾아서 갈때 우리는 또 운명길이라는 것도 있다 그죠? 자 그러면 운명길을 우리는, 우리는 한번 보자. 아 그러면 우리가 5분만 쉬었다가. 어? 2차로 시작하게 어이? 저쪽 에저 뒤에 거